조회수 1등 영상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법입니다. 내 채널의 인기 영상을 리메이크를 해본 겁니다. 1, 2위, 3위 영상을 리메이크하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한번 인기 있었던 소재는요. 또 해도 인기가 있습니다. 아주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소재를 재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을 똑같은 걸 쓰게 되면 아니면 이미지를 같은 걸 쓰게 돼도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영상을 재업로드하는 거가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I가 연관동영상에 추천을 주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같은 소재를 또 해도 환영을 하는 거죠. 이것 똑같은 거아이가 하면서도 또 시청을 하는 거죠.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소재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리메이크 영화라든지 리메이크 바이오 같은 게 있는 거죠. 영화 같은 경우에는요. 디즈니 같은 데서 보시면 알라딘,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정글북, 뭐 신데렐라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고 실사로도 만들고 아주 다양하게 리메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도 안추라는 영화가 1966년도에 이만희 감독 촬영을 한 영화더라고요. 내용이 위기에 처한 두 남녀가 만나서 제한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애절한 그런 내용인가고 봅니다. 저는 보지 는 못했는데요. 이게 50년 동안 다섯 번이나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영화로도 네번되고 옛날에 TV 문학관 시절에 그때도 한번 만들어지고 최근에 2003년도에도 하나 만들어지고 해서 다섯 번의 리메이크 영화가 있었습니다. 리메이크 가요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가수다에서 보시면 은 기성 가수들이 나와서 옛날로 노래를 재편곡해서 불렀었고요. 슈퍼스타 K 같은 경우에는요 신인 가수들이 나와서 옛날 노래들을 재편곡해서 불렀고요. 히든싱어 같은 경우에는요 원곡 가수하고 그 노래를 좋아하는 팬들이 고창을 하는 그런 대결이었죠. 아주 히트를 쳤던 그런 프로그램들인데요. 전부 다 과거의 히트곡들을 다시 불렀고요. 그 곡들이 거의 대부분 음원 차트에서 1일부터 해가지고 아주 상위권에 다시 랭크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준에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상을 만들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이 영상에서 조회수 1위, 2위, 3위의 영상을 리메이크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변화 포인트를 좀 주는 겁니다. 영상 배경 이미지를 좀 교체한다든지 새로운 ppt 대본을 만들어서 쓴다든지 촬영 장소를 실내에서 쓰면 실외로 바꿔본다든지 더 좋은 장소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발표 자세를 앉아서 쓰면 서서 한다든지 복장을 바꿔서 입는 등의 어떤 변화 포인트를 좀 줘서 리메이크 하시면 아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